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지금은 대오버워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이들이 오버워치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버워치 안에서는 힐러의 유머가 승리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메리시는 아름다운 미모와 좋은 효율성 때문에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리시에겐 찜찜한 과거가 있을 거라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메리시에 관한 이야기와 메리씨의 흑막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메리씨의 본명은 안겔라 치글러로 오버워치 안의 여성 영웅 중에서 아나 다음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37살의 스위스 출신인 전 오버워치의 요원입니다 메르시의 이름의 어원은 m 시라는 영어 단어의 뜻으로 잡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메르시는 치유사이자 과학자이며 아주 열성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녀는 이름 있는 스위스 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노 생물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메르시의 치유의 물가가 같은 획기적인 발명을 하며 치명적인 질병과 부상의 치료 방법에 대하여 크게 공헌을 하여 오버의 관심을 끌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오버워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어 열성적인 평화주의자였던 메르시는 초반에 군사력으로 세계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오버워치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였으나 큰 그림으로 보면 더더욱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버워치의 의학연구 책임자로서 최전선에서의 위기 상황에서 치료 기술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결과물로 지금 메르시가 입고 있는 발키리 신속 슈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발키리 슈트를 이용하여 전장에서 메르시의 자가회복으로 생존력과 수호천사로 기동성을 올려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메르시는 열성적인 평화주의적 성격 때문에 중요한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워치의 목표 때문에 종종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흑막설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흑막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죠. 메리시의 대사에서 그막설에 관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메리시의 스킨 중에는 악마 요괴 스킨이 존재합니다 이 스킨을 착용하면 영웅은 죽지 않아요 라는 궁극기의 대사가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뿐 이라는 대사로 바뀝니다 설정과 스토리에 신경을 쓴 오버워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스킨을 만들어 쓸리 없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메리시의 대사 중엔 전 천사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안타깝지만 필요한 일이었소라는 대사가 있고 제압당한 적에게 복수를 하면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라는 대사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리퍼와의 대사인데 리퍼와 메르시가 상류작용 대사를 하게 되면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당신 어떻게 된거죠? What happened to you? You tell me, Doc. 이 대사는 크게 두 가지의 뉘앙스로 나뉘는데 먼저 리퍼가 이렇게 된 이유엔 메리시가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듯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발뺌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있고요 아니면 리퍼의 상태가 겉으로도 충분히 무슨 상태인지 알 정도이기 때문에 보고도 모르나? 놀리나? 라는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한국에 넘어올 때는 후자의 뉘앙스를 선택하여 녹음을 한듯 하네요. 그리고 오버워치에서 활동하면서 그녀가 사용했던 기본 무기인 카두케우스 지팡이와 권총인 카두케우스 권총이라는 이름 또한 하나의 추측이 될수 있습니다. 두 무기의 이름에 붙어있는 카두케우스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르메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이름으로 그 뜻은 죽은자를 명부로 안내하는 이른바 저승자자와 상인, 거짓말쟁이, 양치기, 도박사, 도둑 등의 수호를 상징하고 죽어가는 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애인 중 하나인 이오를 감시하는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를 헤르메스가 카두케우스를 이용하여 잠재운 뒤 죽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카두케우스가 무기의 이름이라니... 어우... 무섭네요. 그리고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해진 영광, 잭 모리슨의 발자취에 올라있는 글들을 살펴보면 메리시가 유행 공청회에서 모리슨과 레스의 내부 분열에 대해 증언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리슨이 강습 사령관으로 승진하자 레스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둘 사이에서 흐르던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명확해졌죠. 제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노력했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갔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되도록 둘 사이의 싸움에 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주 열성적인 평화주의자였던 메르시는 군사력으로 세상의 치안을 지키고자 했던 오버워치의 방침을 처음부터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그래도 크게 보았을 때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오버워치에 합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서 중요한 임무 실패와 부정부패, 인권침해와 더불어서 모리슨과 레스의 분쟁으로 인하여 오버워치에 대한 메르시의 신뢰도는 매우 떨어졌고 급기야 분쟁으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판을 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내부적으로도 마찰이 지속될 경우 크나큰 피해를 우려한 메르시가 안타깝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라는 대사를 담긴채두 분쟁의 원인이었던 모리슨과 레스와 함께 오버워치를 폭파시켰다. 라는 내용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흑막설의 결론입니다. 결정적으로 회사가 회사이니만큼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많죠. 하지만 이런 흑막설에 반하는 근거 또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메리시의 스킨에 악마 요괴 스킨이 있고 이 스킨을 착용하면 대사가 변하는 것이 소토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겐지의 전설 스킨같이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 스킨들도 있으나 한조와 같이 사실 스토리와 별 상관없는 스킨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마다 가문이 득대를 다루진 않잖아요? 무슨 스타크도 아니고 해서 메르시의 스킨은 단순하게 천사와 상반되는 악마를 스킨으로 내놨다고도 할수 있죠. 루시우가 하키를 했을 리는 없고 디바는 꿀벌일 리도 없고 우리 트리서가 이렇게 반란 까질리도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카두케우스의 지팡이는 사실 의학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상징입니다. 다만 1902년 미육군 의무대에서 카두케우스의 지팡이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혼동하여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혼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뱀두 마리가 아닌 뱀한 마리가 상징이며 그리스 로마시나에 등장했던 아폴론의 아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의 이름으로 훗날 의술의 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뭐, 블리자드에서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는 몰라도 이미 타 게임들에서 카드케우스의 상징이 자주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메르시는 열성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메르시는 누구보다 앞서나가서 전장 속에서 부상당한 자들을 치료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조와 겐지 간의 다툼에서 크게 다친 겐지를 사이보그로 되살린 장본인이죠. 가장 최근에 공개된 아나의 무기로 추측되었던 사진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생체 에너지 기술이 무기화가 되는 걸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한번 그녀가 얼마나 무력과 폭력, 전쟁을 싫어하고 얼마나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인지 알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메르시의 흑막설과 흑막설에 반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정말로 메르시는 흑막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모습이 진짜 모습들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에서 토론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메르시에 관한 이야기와 흑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흥미롭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